보아달라지 어? 이런 노래도 좋아하고요 치면 나 no. 그날 지하철을 탔어야 됐어. 하나같이 그 네. 하늘색 네. 꽃이 있고 네. 그 모든 열차에 모든 칸에 아, 앉아있었어. 아, 제가 이 런데이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해봤고 재작년에도 해봤는데 한 번도 완주를 해본 적이 없어요. 이 런데이가 이렇게 주 3회를 총 8주 동안 뛰는 프로그램인데요. 1분 뛰고 2분 걷고 1분 뛰고 2분 걷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30분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인터벌 트레이닝 프로그램 근데 제가 이걸 단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<웃음> 그러다가 이번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헬스장 PT랑 병행을 하면서 뭔가 헬스장을 가기 싫은 날에는 런데이를 뛰고 런데이를 뛰기 싫은 날에는 헬스장을 가고 이래서 그 8주차 프로그램을 진짜 띄엄띄엄 달렸어요 저도 처음에는 요 1분만 달려도 너무 힘들어서 이걸 대체 어떻게 뛰나 싶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8-2주차까지 와있습니다 제가 이 8-3은 기념비적으로 뭔가 브이로그에 담고 싶어서 계속 미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25분 달리기만 3번을 뛰었어요 <웃음> 그래서 오늘은 요 8-3 뛰어보려고 합니다 또 안뛰다가 뛰러 가는거여가지고 제가 뛸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가보자고 Summer rain on a window, watch the time float on, cool air blows a memento, as I fall <laughs> <laughs> <laughs> I felt like the kids I wanted to be. You know, the ones who seem immune to that awkward. You drive here every morning just so Steffi can. I know it's a long shot, but. So, I'm MTV and you're VH1. I'm the real.